내 믿음을 드러내라.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명상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우리 세대에 맞게 표현하면 추상명상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때 살지 못하니까, 밑바닥같이 추락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데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받아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추상적인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 육체적인 세계가 있고 두 번째는 혼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정신적인, 혼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가지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도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세계가 있고 그 사람의 속에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가 있고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태 내가 몸을 통해서, 몸을 통로로 해서 믿음으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 안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상태도 있고, 내면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영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복잡한 존재예요. 복잡해 네. 겹치는 부분이었어요. 응답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병은 어떻게 치료받느냐? 육체는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 내네 안에 영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인 내면 혼적인 부분 벌써 응답이 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응답은 받아놓고 시작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육체는 잘 관리해서 끌고 가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데 내 나를 끌고 그곳에 던져야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의 상태를 내가 건강한지 나쁜지 알수 있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내면은 정신적인 것도 많은 에너지가 뒤범벅이 되고 속겨 있어요 잘안 되는 에너지도 있고 잘 되는 에너지도 있고 자 그러니까 믿음이 생각이나 혼적인 기능과 함께 영적인 기능과 함께 겹쳐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행위의 내용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 내면의 생각 하나님도 내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시고 마귀도 내 생각이 잘못되도록 해서 마귀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사단의 통로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수 있고 그래서 이 내면의 그런 부분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알수 없다. 그리고 나의 내면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내면의 문제는 내 혼적인 의식의 문제거든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속에서 모든 수단이 먼저 이루어져요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내 안에서 육체적으로 육체 안에 있는 정신적인 기능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호기심이 생겨 그것이 믿음과 함께 영적인 기능과 함께 플러스가 되면 육적인 기능과 함께 겹쳐서 주님 앞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상상력 그것도 혼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뭔가 앞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을 하는 것 이것도 혼적인 기능이에요 내 안에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 내가 좀 투쟁하고 싶다 내면에 어떤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전쟁광이 되는 거예요. 살인마가 되는 거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나사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특히 내가 몸이 아프고 환자일 때예수님은 만나면 병다 고친다는데 그럼 영적인 기능과 혼적인 호기심과 육체적인 행동과 함께 겹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뭐? 질병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죽음 사건 사고 어떤 현장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내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내 육체적으로 절대 눈치챌 수 없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다 이것이 육체가 약해지면서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육체적인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으로 혼적인 영역으로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생명 떠나면 혼적인 거 하고 영적인 능력이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존재하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 그게 혼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것은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영이 살아야 주님을 만나고 영이 살아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영적인 기능과 혼적인 기능은 내 육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결정이 되어져요 육체를 통해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육적으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래서 오셨거든요 자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혼적인 기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면에서 막 움직여. 거기다가 막 주님의 주님을 꼭 봐야 되겠다. 주님만 나면 병 고치다.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육과 혼과 영이 막 하나가 돼서 뭐 그거 뭐육 육은 어떠고 정신 어떠고 혼은 뭐 영적 어떠고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식으로 지금 워낙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지식의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 자기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뭐냐 대인공포증 왜 대인공포증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가 병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음. 북한에서 온 어떤 분이 그래서 온 어떤 여자가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은 게몇 가지가 있대요. 그중에 이제 주차를 어떻게 차를 배워서 주차를 하는데 다 주차장이 있다는 거야. 차가 꽉차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넓은 자기가 아파트에 차이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주차장. 주차장이 있구나. 주차장에다가 차를 탁 대가지고 며칠 뒤에 보니까 이제 뭐가 하나가 날아와서 자기랑 딱지가 딱지가 날아왔는데 10만 원짜리가 날아왔어요. 10만 원짜리가 뭐예요?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자기가 차를 대고 그 나서 누가 어떻게 그것을 찍어서 이제... 구청인가 어디에다 올렸더니 폐딱지가 날아왔는데 자기가 그래서 남한에서 정착한 지몇년 됐는데 글루로해 가지고 전화를 부드럽게 했어요 저기가 내가 왜 이런 딱지가 날아왔냐 내가 잘못 날아왔다 이거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야 이런 데에서 나는 불법 주장을한 적이 없다 나간 나간다게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자, 이렇기 했더니 전화창에서 그쪽도 더나근나그나그 그래서 하다하다안되는 이거는 법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장애자 장애, 장애를 장애 입은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는 것이다 한참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그 사실을 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쪽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를 입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도 있다 내가 법을 어겼구나 처음에 십만원이 너무 큰 돈이라서 막열 받아서 따질 몇번 따지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 가는 거거든요 신앙 생활도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그 이후가 구원받기 전과 훨씬 더 복잡한 관계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서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치유를 받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성령의 불받는 경험도 하고 내가 진짜 어떤 교육에 의해서 성령을 거듭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이론으로 알았다면 실제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영의 눈이 열어지고 주님 앞에 점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요을를 다루실 때는 모든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마귀한테 안 당해봤지? 사람에게 피신 안 당해봤지? 질병 없이 살았지? 지금까지 평탄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았지? 물질이 많이 있고 자식들이 행복하고 손남손녀 잘생긴 아들과 딸들이 있고 돈도 많고 모든 환경에서 유복한 가운데서 신앙상을 했던 거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너좀 수준을 좀 내가 올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한번 경험시키고 싶다 너가 거기서 합격을 하면 내가 너에게 더큰 은혜를 주겠다 더 깊은 영적 경지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근데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돼 직접 당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를 누가 썼죠? 욕기 누가 썼어요? 욕이 썼어요 욕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자기의 신앙을 놓고 대화 몇 마디 했던 그것 때문에 욕은 이제 완전히 빨가벗기고 육체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빨가벗겨서 험한 꼴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음. 자 막다른 골목에 막 내몰리니까 자기가 가장 절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태 마와 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 있을 거예요 음. 그런, 그런 단계는 도대체 어떤 단계냐? 죽음이 내몰리는 단계. 완전히 졸땅 망한 상태에서. 사면 초과요. 또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서 온 몸에 구대기가 옷처럼 막 덮여지고. 더 이상 어찌 할래? 할수 없는 그런 단계. 예.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인가? 과연 내가 치유받을수 있는 단계가 올 것인가 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연단을 받아야 이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요이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결론은 그거야 하나님께에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회개가 제일 빠르고요 감사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님껏 구원 받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제일 빨라요 회복이 제일 빨라 같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네. 자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혈중하려는 요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한 가지 한 가지 이상은 능력을 받든 축복을 받든 무든 은사를 받든 탤런트를 받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받아가지고 사람을 섬기든 봉사를 하든 혼신하든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에 우리 이것 이것 찾는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잖아요 미리 다 찾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시고 그러나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또 요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주님이 내게 안 오셔 그냥 지나가셨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이 안 오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가정에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축복을 주시지 않고 내가 열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팍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나가셨어 의도적으로 그렇거든. 하여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셔서 누군가가 열정이 생길 수가 있구요. 주님은 확지나가시는 누군가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수 있구요. 주님은 확 지나가실 때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요 전염병에 막 창고를 할때 중국에 그 의사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기독교인 의사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의사가 아니고, 아주 신실한 신앙이냐 자,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뭐가 있느냐 자기의 기질이 동원이 돼야 돼요 혼적인 기능과 영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이 동원이 돼야 돼요 자기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무엇으로 증명을 하느냐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 육신을 통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 거 육체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이 나오고 혼적인 부분이 나오고 육체적인 부분이 나오는 그게 세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복잡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박살날 수도 있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말 때문에 정신도 영혼도 복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오시질 않으니까 이 여자가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는 거지 뭐 주님이 내게 올 차례가 안아와왜 나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는 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보다 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만지는 수밖에 없지 주님이 내게 안 오시면 내가 나가야지 만져야지 시도를 해야지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작정 기도해서 주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다 금식해보고 그래도 응답이 안 온다 단식기도 해보고 죽을까 한걸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나름의 장애물들이있어요 욕과 같은 사람은 험한 꼴을 다 당하잖아요 당할 수 있는 모든 꼴은 다 당했어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욕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음. 자식이 죽으면 신앙이 확 흐트러지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면 신앙이 흐트러질 텐데 또 재산이 아주 아주 많다 재산이 박살나면 문제가 생길 텐데 건강하던 자기가 보르츠가 생겨서 막 살을 구비어 파고 파고 도대체 이 놈의 구비기가 죽지를 않네 매일 매일 환장하게 살 뜯어먹었네 어떻게 되겠어요 굶는거지 긁으면서도 어떻게 해? 주님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막다란 굴목에 내몰릴 때 욕은 어떻게 해요 이게 회개의 기도 제목이에요 회개의 기도 제목 뜻대로 안됐다 병이 생겼다.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다. 자식이 죽었다. 그 부여던 가정이 박살이 났다. 요분 나중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친구들과 말싸움도 해보고 자기 변명대부가 해보고, 다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티끌과 채가운데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그래서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풀어지면 회개하세요. 속상하면 회개하시고 누가 속속인다. 가족의 식구들이 누가 사업이 안된다 어쩌뭐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뭐 회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요비 회개하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혼내시잖아요. 너희들 요벽에 가서 예물을 가져와서 회개 예물을 갖다 바쳐라안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전하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만났던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굉장히 자유스럽고,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진노 중에 궁예를베풀시고 하나님 얼굴을 딱 보면요, 그 모든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 다 상상이 되고, 표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그쵸. 그렇죠. 회개만 해. 요 회개, 회개. 그래서 회기가 제일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혈을 중갈된 여인은 이 여인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떤 장애물이 생길 때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안 오시면 내가 주님께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너나좀 만져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너 아직 영 따로 놀고 정신 따로 놀고 육체 따로 논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 내가 알수 없는 눈치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용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통분모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 주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응답이 숨어있는 것처럼 하시지만 실제는 우리 상태를 보고 계셔요 지금 전염병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도자들, 세계 지도자들, 그 나라의 국민들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렸구나 그러면 이제 인간의 노력이 조금 통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노력하고 뭐 해도 안 통하게 하세요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지금 좀 사그러들잖아요 무슨 수로 사그러들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바이러스가요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1mm 2mm 있잖아요 자 눈금 바이러스가 되려면 바이러스 크기가 적어도 200, 200, 200만 200mm, 200mm, 200mm 보다 도더 축소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광학현미경으로 해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슈퍼 바이러스는 400배 정도 로더 축소해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되어서 살아서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질병이 확 자라기도 하고 질병이 축소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하면 됐다 바이러스야 수그러뜨려라 그러면 그냥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냥 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권세에 다 있습니까 우리 회개가 살 길이고 회개가 지름 길이고 회개가 응답받는 지름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 감사합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회당장의 요청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더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